보호대상과 사살대상이 일치합니다 처리 불가 잠깐, 우선 당신의 안전코드를... 최우선상, 기밀 유지, 유적을 해체합니다 그 클로이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만화가 없어. 그렇다면... 으악! 루제! 유적캣체! 그렇게 둘순 없어. 엄마! 잠깐! <웃음> 클로이, 오늘도 바보 같은 표정 로제는 곧 울어버리겠네 미안 지적 캡체 실패. 조심해요, 클로이. 하, 린지가 기껏 눈을 떴을 때, 우리가 죽은 상태면 만날 수 없다고요. 이번에도 제 사명을